오예 이야 우리는 아 전마가 이거를 했구나 안녕하세요 하! 지라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 화면이 된다 응? 자 이. 어허... 고기가 잡힌다...이거지... 응? 고기가 잡혀요... 아... 새로운 신세계를 본데... 이와라... 아하... 두벌 카메라...이거 주이네 응? 보고 있잖아... 나의 갓은 푸치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드디어, 지지도, 아, 듀얼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이야, 이거 신세계다. 쫙, 응? 이래 내리고. 대, 이거 대박이야. 그 구진, 응? 그 굳인 화질에서 이제 최첨단 화질 오구만. 왜 내가 이 생각을 이제서 했나. 아, 아, 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지지도 멋진 영상을 올릴수 있게 됐습니다 기념으로 오늘 낚시가서 <웃음> 낚시 영상도 한번 촬영하고 콜 그거를 아또 멋지게 올리겠습니다. 이야, 이제 탁, 새로운 신세계가 열립니다. 응? 이거 대박이잖아. 이렇게. 모니터. 여기다가 이제 뭐를 딱, 응? 여기다가 딱, 게안오 지가 뭐 뭐든지 이제 응? 진행할 수 있다 이거지 돌려받다 마음대로 아하하 <웃음> 자 나의 가 나의 채널로 들어가 나의 채널 오예 oh, 지지의 yeah. 살아있는 이야기 속으로 콜왜 소리가 나뭘 만드시나 지지의 냉동회 만들기. 아, 또 요새 이게 뜨는, 뜨는 영상인데. 지금. 아, 그래도 825회밖에 안 되네. 요거 이제 한달 되면은, 어, 하루에 한 200, 200대나? 그러 이제, 100고한 달, 한 3,000 정도, 3,000 뷰 정도 하는 되겠네. 이거 첫 작품이니까, 다음 나의 낚시 영상물은, 목표, 만 뷰, 콜. 여기까지. 오, 오늘 아주 기분 좋습니다. 아, 아, 아, 콜. 아이, 예. 얼굴이 눈무좀그 어쩔 수 없다. 음. 안녕히 계세요.